초보집사님들 벤토몰에 이렇게 처리해보세요. 음. 오늘은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배설물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매일 실수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프로집사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얘는 눈이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고양이는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습니다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즉 고양이도 본능적으로 땅을 파서 묻기에 모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처음에 한 개의 화장실로 시작했고 지금은 베란다 한 개, 신발장 두 개, 거실에 한 개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번 이상 깨끗이 치우고 있어요. 지켜보다 화장실에 발자국만 남아있으면 바로 금강에서 금쾌듯 체구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에겐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재미입니다. 맛동산이 나오면 잘 먹고 잘 쌌구나 양이들 건강을 확인하며 즐거워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벤토나이트 모래입니다 고양이가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잘 흡수하고 흡착, 응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벤토모레에 매설을 하면 바로 응고물이 생깁니다. 벤토모레는 불연성 폐기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변기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도 안되고요. 비닐봉투에 밀봉 후 내립용 종량제 마대 또는 산업폐기물 자료를 꼭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춘천은 직접 전화해봤는데 매립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 폐기물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하네요. 오, 그리고 매립용 종량제 순이. 봉투에 넣기 전 배설물을 모을 때는 매직캔에서 나온 리터 챔프가 가성비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미 비싼 리터 락커 플러스를 주문한 후에 댓글을 보았습니다. 리퍼라커 잘 사용하고 다음에는 다른 제품도 사용해보며 사용 후기도 만들어 올려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좋은 정보, 조언 많이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같이 배워가며 좋은 정보는 실생활과 연결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